네 수면 다운 검사는 음. 왜 할까요 음. 수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면 검사를 합니다 저희 이제 문의 주시는 이제 고객님들 보면 거기 가려면 수면 다운 검사를 꼭 하고 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지금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지 그거를 갖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면 당운검사 이미 받았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수면 다운 검사를 꼭 받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수면 당운 검사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원인 파악을 하는 거다 현상은 내가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옆사람 도 느끼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또 얼굴을 보면 파악이 되는데 일곱 가지의 그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살찌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살찌면 당연히 코를 곤다 라고 하지만 살찌지 않아도 코를 곤다 라고 하는 거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골이 확률이 높아지는데 꼭 나이가 들면 코를 보는 게 아니고 코를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친구도 코를 걸고 어린애도 코를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코의 문제죠. 코. 코로 코 숨을 제대로 보시면 숨을 세게 쉬느라고 코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코가 숨이 답답하면 입을 벌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코고리가 더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는 목젖이 길게 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눈의 위치가 코의 위치가 입의 위치가 각각 다르듯이 이 연구계, 목구멍 앞쪽에 있는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이 조직도 위치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게 입을 아 해서 보면 절대 목젖을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음. 워낙 그 밑에 처져 있어서. 아. 그런 사람들은 혀를 눌러도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가 더 좁아질 확률이 높죠. 음. 그래서 연구계 문제는 이런 부분은 수술을 동반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 또뭐 편도가 큰 사람도 있죠. 그런 음.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수술이 필요하겠죠. 음. 그렇지 않은데도 음. 이제 코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연구계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구강구조. 구강구조가 이제 좁다, 뒤로 밀려있다. 뭐, 이런 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기부가 좁기 때문에 호구류 확률이 젊었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강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 혀, 음. 네, 혀. 음. 혀는 혀이 상대적이에요. 음. 이 구강구조가 좁은 사람들은 혀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여도 상대적으로 큰 거고 원래부터 혀가 큰 사람도 있어요. 두껍고 크고 길고 이런 혀의 형태 때문에 코를 본 확률이 기도가 좁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골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뭐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 7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 사람도 있고요 아. 두세 가지인 사람도 있고요 음. 한두 가지인 사람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면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이 하나 하나 하나 다 있기 때문에 음. 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음. 음.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네, 네. 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늘러주세요. 늘러 주세요. 늘라 늘라 늘라. 잘한다.